는 if 가로 열어 주시고 성별 셀을 찍어 주시고 는1이라고 적겠습니다 콤마 쌍따옴표 남성 적어 주시고 쌍따옴표 콤마 성별이 1이 아니면 쌍따옴표 여성 쌍따옴표 가로 닫아 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쪽으로 쭉 끌어 주시고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겠습니다 잔액은 예금 빼기 지출이기 때문에, 는 예금 찍어주시고, 빼기 지출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로 아래로 쭉 끌어주시고,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대출 이자는 대출 금액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는 대출 금액 찍어주시고, 곱하기 10% 해 주시면 됩니다 엑세하고 다르게 엑셀에서는 %를 바로 쓸수 있습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끌어 주시고 자동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해 주시면 됩니다 대출가능액은 잔액 빼기 대출금액이기 때문에 는 잔액 클릭해 주시고 빼기 대출금액 찍어 주시면 됩니다 자동채우기 해 주시고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겠습니다 우수고객, 불량고객, 공란으로세 가지 결과가 있기 때문에 중복 if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if 가로 열어 주시고 대출 가능액을 클릭해 주시고 크다 100만원을 적어 주겠습니다 콤마 쌍따옴표 우수고객 쌍따옴표 해주시고 콤마 쌍따표두 개를 찍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고 이 품은 전체를 블럭 씌워서 복사하겠습니다 CTRL-C 공단을 블럭 씌워서 CTRL-V 해주겠습니다 크다를 작다로 바꿔주시고 100만원을 50만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우수를 불량으로 고쳐 주겠습니다 엔터 쳐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로 끌어주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겠습니다. 는 AV 적어주시고 a 버리지를 선택해주겠습니다. 범위를 씌우시고 가로 닫으시면 됩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주겠습니다. 는 s u m Product 선택해주시고 전자은행인지 아닌지 비교할 수 있는 범위를 씌우시고요. 또는 이기 때문에 더하기를 해주겠습니다. 다시 비자은행인지 아닌지 비교할 수 있는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그 다음 콤마 대출 가능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일단은 전자 은행인지 아닌지 글자를 찾아야 되니까 find를 써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범위에서 find 가로 열어 주시고 전자 은행을 글자로 적으셔도 되고 전자 은행이 들어있는 셀을 찍으셔도 됩니다 콤마 범위의 끝에 가로를 닫아 주시고 find 앞에 is number를 적어 주시고 파인드를 가로로 묶어 주겠습니다 이즈넘버 전체를 복사해서 더하기 뒤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전자 은행을 비자 은행으로 바꾸겠습니다 셀 주소를 써도 되고 글자를 써도 됩니다 셀을 클릭해서 상단의 수식 입력줄을 블럭 씌우시고 컨트롤 C ESC 해주신 다음에 r s 셀을 클릭해 주시고 다운표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여성이고 성이 EC이면서 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니까 전부 엔드 연산만 했기 때문에 SUMIFS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는 SUMIFS 가로 여시고 합계 범위는 대출이자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여성이니까 성별을 판별할 수 있는 범위를 씌워 주시고요 콤마 조건은 그냥 0을 적으셔도 되고 쌍따옴표 0 쌍따옴표 하셔도 되고 쌍따옴표는 0 쌍따옴표 하셔도 됩니다 셋다 됩니다 콤마 찍어서 두 번째 조건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은행명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콤마 학교 은행을 적어 주셔도 되고 셀 주소를 찍으셔도 됩니다. 가로 닫아 주시고 엔터 치겠습니다. 성이 이씨이면서가 빠졌죠. 추가로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어 주시고 고객명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쌍따옴표 이별 쌍따옴표 콤마 해 주겠습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끌어보면 값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셀 주소를 고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콜론이 포함되게 범위를 씌우시고 F4를 눌러서 범위를 고정하겠습니다. sumproduct 함수를 쓰라고 했으니까는 sumproduct 선택해 주시고요 레프트 가로 열어 주시고 고객명의 범위를 씌워 주신 다음에 콤마 1 가로 닫으시고 는 쌍따옴표 2 쌍따옴표 해 주겠습니다 콤마 비고의 범위를 씌우시고 는 쌍따옴표 우수고객 쌍따옴표 해 주겠습니다 콤마 대출이자의 범위를 씌워 주겠습니다 가로를 닫으시고 엔터를 치시면 값을 제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조건을 가로로 묶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할 수 없습니다 콤마를 곱하기 기호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에 첫 번째 조건을 가로로 묶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도 가로로 묶어 주겠습니다 F4로 셀 주소를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 틀린 값을 구하게 됩니다. 셀 주소를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콜론을 포함해서 범위 씌우시고 F4 범위 씌우시고 F4 해서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자동채우기 핸들을 끌어주시면 정확한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는 s u m i 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학계 범위는 대출이자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요 콤마 조건 범위는 잔액이 15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잔액의 범위를 씌우겠습니다 콤마 조건은 쌍따옴표 크거나 같다 150만원을 적어 주겠습니다 쌍따옴표 콤마 다시 잔액의 범위를 씌워 주시고 콤마 쌍따옴표 짝다 200만원을 적어 주겠습니다 쌍따옴표 가로 닫으시면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자동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끌어야 되기 때문에 셀 주소를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의 범위를 범위 씌워서 F4로 고정하겠습니다 뒤에 잔액도 범위 씌우시고 F4로 고정해주시고 자동 채우기 핸들로 꺼어주겠습니다 수식을 입력할 대출 가능액을 클릭해주시고 상단에 수식 입력줄에서 블럭 지정해서 컨트롤 C로 복사하겠습니다. ESC를 눌러주시고 복사할 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다운표를 입력하시고 컨트롤 v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정렬하기 위해서 범위를 씌워 주시고 정렬 기준은 은행명을 해주겠습니다 기준 추가를 누르시고 대출 가능액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정렬이 끝납니다 금액의 범위를 씌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떨어진 애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홈 탭을 클릭하시고 회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성별은 범위를 씌워서 오른쪽 정렬 해주시고요 D열 부터 g 열까지 범위를 씌워서 마우스 오른쪽 숨기기를 해주겠습니다 열경계선을 드래그해서 열너비를 키워 주겠습니다. 아래에서 너비가 좁아서 숨겨지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해 줍니다. 전자은행의 고객명, 잔액, 대출가능액의 범위를 씌워줍니다. 컨트롤을 누르면 떨어진 셀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삽입 탭을 누르시고 세로막대형을 클릭해 줍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 주시고 차트를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Alt키를 누른 채로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하시면 눈금선에 딱 맞춰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상하좌우를 모두 Alt키를 누른 채로 크기 조정해 주시고 대출 가능액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상단의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을 누르시고 차트 위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테두리를 클릭해 주시고 홈 탭에서 밑줄을 선택하겠습니다 상단의 레이아웃에서 축 제목에서 기본 가로 축 제목, 축 아래 제목을 선택해 주시고 고객명을 적어 주겠습니다. 다시 축 제목에서 기본 세로 축 제목을 선택해 주시고 세로 제목을 선택해서 금액을 적어 주겠습니다. 빈 셀을 클릭해 주시고 파일 인쇄 페이지 설정을 누르시고 자동 맞춤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상단의 여백 탭을 클릭하시고 위쪽을 6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 세로 둘다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서 좌우의 여백의 크기가 동일하면 인쇄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고생하셨습니다.